전 대원, 역병을 견디고 전선으로 복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. 관리국과 세계를 위해, 그리고 대원들 스스로를 위해! 적들에게 강철의 눈물을 선사하도록! 그림자 공군 전개! 여기가, 궁세 종말장이다. 저항 포기하도록, 저의 피는, 한 방울을 잃지 않겠다!